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혼이비언 인간극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4번, 5번, 9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유형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세 유형 아닌 분들도 보시길 보내드립니다. 제가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시작한 지도 꽤 됐는데요.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네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상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발달 수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사람 성격 참 좋더라 혹은 그 인간 성격 더럽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 성격 좋다는 말을 듣는 유형은 몇 번이고 나쁘다는 말을 듣는 유형은 몇 번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홉 가지 유형 모두가 성격 좋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성격 나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때 말하는 성격은 성격이라기보다는 인격에 가까운 의미겠죠. 이걸 에니어그램에서는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유형이라도 의식의 발달 수준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리소와 허드슨이 만든 건데 크게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되고요. 세부적으로는 9단계가 있어요. 모든 유형별로 9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1번도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고요. 2번도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어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건 고정된 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에니어그램 이야기는 이 단계 중에서 주로 중간 단계, 평균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번 유형은 본능 고착의 사고 고립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본능이 대장이고 사고가 왕따다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었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주로 발달 수준의 중간 단계 즉 4에서 6단계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얘기라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1번 유형이라고 해도 건강한 분들은 본능 고착 사고 고립의 구조에서 변화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불건강한 분들은 세 가지 기능 모두가 뒤엉켜 혼란을 겪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이두 가지 경우에 제대로 적용되 않습니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 이야기는 딱 중간 그룹 즉 예수나 부다처럼 그렇게 엄청난 의식 상태를 가진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분들도 아닌 그냥 정상 범위에 있으면서 남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런 평범한 분들에게 잘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걸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컴플라이언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번, 2번, 6번이었죠. 제가 이분들께도 숙제를 내 드렸습니다. 사고를 바라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명상 같은 걸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하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그걸 바라보는데 성공을 했다면 그 사고가 내 의지 같은 것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아니란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 어좀 생각이 좀 많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봐.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이런 식으로 요 마치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근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붓다입니다붓다가 그런 말을해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봤는데 그것도 잘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면 내 마음대로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니까 어, 생각은 내가 아닌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찰을 엿볼 수 있는데요. 좀 쉽게 말하자면 생각이 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프로이트와 락강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이게 얘기가 엄청 길어질 수 있어요. 나중 기회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사고는요. 프로이트 심리학의 초자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초자, 슈퍼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초자라는 게 자를 초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위에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초자처럼 내 위에 분림하고 있는 그런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컴플라이언트 얘기로 돌아가볼게요. 1번, 2번, 6번입니다. 사고 고립이에요. 사고가 짜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본능 감정이 나서서 사고가 할 일까지 대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본능 감정이 연대감을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선악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연에는 원래 선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본능에는 선악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사자가 무슨 나쁜 맘 먹고 얼룩말을 사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파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출출할 때 자기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열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본능의 감정이 혼합되면서 선악이 생겨나는 겁니다. 감정은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다양한 감정이 있다고 해도 딱두 가지로 나눠진다고랬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래서 만약 얼룩말한테 감정이 있다면 실제로 감정이 좀 있죠 포유류의 뇌는 감정 본능의 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얼룩말한테는 사자가 악이 되는 겁니다 저 잔인하고 포악한 놈들 또 나타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얼룩말 중에서 사자 편을 들은 놈이 있다면 그 얼룩말은 사자보다 더 나쁜 놈이 될 거고요 사자의 공격을 피하는 하면서 뒷발차기로 사자 턱을 부셔버린 올룩말이 있다면 그 얼룩말은 얼룩말 사이에서 영웅이 되겠죠. 근데 사자들 입장에서는 무리 전체가 일주일을 굶었는데 얼룩말 편들어서 도망가게 만든 사자가 있다면 그놈보다 더 죽일 놈은 없을 거고요. 반면에 뒷발차기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얼룩말 등짝에 올라타 결국 쓰러뜨린 사자가 있다면 그 사자는 프라이드의 진정한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자들은 그렇겠죠.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런 식의 연대감이 사고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라이언트는 선악이 분명한 사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고는 본인이 속해 있다고 느끼는 공동체의 의견에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체계, 법규, 율법 이런 게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1번, 2번, 6번한테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으로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본능이 고립된 사람들. 4번, 5번, 9번 이야기입니다. 이전 두 편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어설티브는 감정이 고립되어 있고, 컴플라이언트는 사고가 고립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설티브 3번, 7번, 8번이죠.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컴플라이언트 1번, 2번, 6번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고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위드론은 4번, 5번, 9번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위드론은 본능 고립이잖아요. 이번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와 감정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몸 쓰는 거 하고는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본능은 몸과 관련이 있거든요. 몸, 현실 이런 게 본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4번 혼놀, 5번 너드, 9번 귀차니스트. 확실히 좀 그렇겠죠?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도 힘이 세거나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은 재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근데 3번은 어설티브라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 3번 많습니다. 배우가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게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안될 뿐입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트는 사고 고립이죠. 근데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법관, 교사 이런 쪽이 자기 성격과 잘 맞습니다. 1번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겠죠. 사고 고립이라고 해서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윗드론이 본능 고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몸치거나 병약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몸을 사용하는 걸 피곤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 어썰티브와 컴플라이언트는 몸 쓰는 게 생활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위트론에 비해 확실히 그런 편입니다. 일단 어썰티브 3번, 7번, 8번이죠. 다들 좀 액티브한 스타일이잖아요. 3번은 이일, 7번은 놀이, 8번은 싸움.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하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본능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랑 같이 씁니까? 사 같이 씁니다 본능 사고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일 놀이 싸움 이런 걸 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 쓰는 거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설티브라고 해서 다 운동선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실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설티브는 현실에서 의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 했었죠 컴플라이언트도 현실에 익숙합니다 이 사람들은 게임 자체를 어설티브만큼 즐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뭔가를 해내는 건이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팀플레이는 1번, 2번, 6번 그룹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능과 감정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압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몸처럼 연결되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팀이나 조직에 이 사람들 없으면 그냥 오리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윗드로는 이런 현실에 별로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설티브처럼 타인과 게임이 생활화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컴플라이언트처럼 팀플레이를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커피숍이나 호프집 알바로 위드온을 고용하면 주인 사장님이 좀 답답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빠릿빠릿하지 않다는 느낌. 게다가 가끔씩 딴 생각하거나 멍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썰티브 알바는 일단 적극적이에요. 게다가 만만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 고객처럼 골치 아픈 사람들을 잘 다루기도 하고요. 상당히 쓸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컴플라이언트 알바가 여러가지 면에서 무난하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착하고요. 다른 알바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고객들하고도 잘 지내고 참 괜찮습니다. 근데 이위드로운 알바는 뭔가 현실 감각이 둔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현실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요. 이 현실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만약 윗트로온 분들이 즉 4번, 5번, 9번 분들이 직접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시도할 경우 관념적 언어유희로 빠지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소위 개똥철학이라고들 하죠. 이 사람들 중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어려운 단어나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거 말고요. 아주 쉽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현실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현실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뭔가 철저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돈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돈. 돈이라.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꿈틀거리는 욕망과 관련된 겁니다.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존이기도 하죠 쾌락과 고통이 그리고 성공과 좌절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먹고 살려고 서로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무엇입니다 현실에서의 삶 먹고 사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게 먹고 사는 거예요 위트론는 바로 이런 현실에서의 삶에 둔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혹은 까닭물을 거부감을 갖거나 초연한 듯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본능 기능이 고립되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이나 욕구를 잘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마치 본인은 밥도 안 먹고 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겁니다. 아까 커피숍 알바 얘기를 더 해볼게요.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위드론이 알바를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행동했더니 주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친구 돈 벌러 나온 거 맞아?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위드론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잘못한 것도 어, 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갭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현실을 직접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고 감정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항상 한 박자 늦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는데 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어설티브나 컴플라인들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느낌이 들죠. 현실을 직접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본능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설티브는 가게 주인하고도 밀고 땡기는 게임을 버리기도 하고요. 컴플라이언트는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찾아가는 면이 있거든요. 꼭 이래라 저래라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위드론은 사고 감정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어로 된 대화를 통해 상대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주인 사장이 위드론의 정신세계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대화를 많이 하면서 상황을 이해시키고 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어설티브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종업 두 번이 사장을 가지고 놀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위트로는은 현실에 대한 이런 식의 감각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게임의 룰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관심도 별로 없죠 그래서 위트론 입장에서는 어? 왜 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우울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현실 인식이 왜곡되는 과정입니다 현실을 몸으로 직접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고 감정을 통해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뭐가 참 차이가 있냐면요. 직접 본능으로 인식하는 세계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거칠거든요. 사고 감정으로 재해석한 세계만큼 매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듬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4번, 5번, 9번의 경우 사고 감정이 만들어낸 가상의 현실이 본능이 직접 느끼는 현실을 대체해버린다는 겁니다. 위도는 생각과 느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분들에게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느껴보세요.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내기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몸만 느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를 알아채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